아 진짜 이쁘다. 이 부부가 정말 예쁜 부부다. 궁합은 몇센트 %나 좀.. 이런 궁합은 진짜 만나기 힘든 궁합이지. 남자는 놓고 보면 엄청 고지식한 남자. 근데 여자도 고지식한 여자. 고지식한 사람과 고지식한 사람이 만났으니까 어긋날 일이 없는 거지. 그거고 남자가 여자를 다 맞춰주고 배려를 해주고 있잖아. 내 여자를 아낄 줄 알고 내 여자를 챙겨줄 줄 아는 사람이니까. 이제는 앞으로는 안녕하세요. 금모동에 그 살고 있는 약소한 김정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은 연예인 누구 좋아하세요? 나는 소지섭이지. 그래서 저희가 뭐 소지섭 씨만큼 탑스타를 한번 가져와봤어요. 아. 네. 둘이 궁합은? 네. 아슬. 아스... 잘 맞는데? 남자는 놓고 보면 엄청 고지식한 남자. 근데 여자도 고지식한 여자. 고지식한 사람과 고지식한 사람이 만났으니까 어긋날 일이 없는 거지. 오, 다툼은 없겠네요. 어우 다툼 없어.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조용해. 어, 남자분의 그러면 성격은? 성격이 굉장히 고지식하면서도 자기만의 규칙이 딱 있는 사람이야. 그리고 이 사람은 멘탈이 꺾이지 않는 사람. 굉장히 긍정적이고 털털한 사람이다. 자기 자신이 있잖아. 항상 조심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긋나는 것도 싫지만은 또왜 우리가 왜또 잘나면 또 시건방이라는 게 있잖아. 근데 이 사람은 시건방이 없어. 여자분은 성격이? 여자는 모든 게 있잖아. 어떻게 놓고 보면 그냥 지금 이 현재가 만족스러운 사람? 여자가 현재가 만족스럽다 하는 거는 삶이 편안하다는 뜻이거든. 그럼 남자가 여자를 애매길 일이 없다는 거지. 그러면 궁합은 응. 몇 퍼센트나 좀. 이런 궁합은 진짜 만나기 힘든 궁합이지.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다 맞춰주고 배려를 해주고 있잖아. 내 여자를 아낄 줄 알고 내 여자를 챙겨줄 줄 아는 사람이니까.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삶이 편안하다. 굉장히 휴식처 같아. 그러면 이분들 현재 좀 상태는 어떨까요? 뭐. <웃음> 남자도. 어, 막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. 그냥 주어진 것이 있으면 자기가 그 역할을 잘하겠다는 것이지 욕심을 위해서 막 자기가 쫓아가거나 욕심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그걸 하는 게 없어. 여자는 그냥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까 여자는 크게 활동을 안 한다, 이렇게 돼 있는데. 여자가 오히려 더 많이 쉬고 있는 타이밍이고, 글탈에서 완전히 쉬는 거는 아니야. 지금 잠시 잠깐 쉬고 지금 이이 이 현재가 만족을 하니까 지금 이 현재에 즐기고 있는 것이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활동은 하긴 할 거야. 이 새는 좀 보이세요? 이 새는 있지. 응이 새는 있어. 그럼 응. 앞으로도 더. 앞으로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. 원래 설화의 자식은 분명히거든. 남자가 엄청 댐댐이가 올바른 내내 마음을 놓고 사상을 이렇게 둘러보면 굉장히 소박한 사람. 자기가 뭐 잘났거나 보여주는 시선이나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의식을 많이 하잖아. 일상생활을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털털해. 정말 털털한 사람. 남자가 놓고 보면 돈의 개념도 크게 없어. 또막 자기가 뭐 삶을 막 럭셔리하게 막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소박해. 엄청 탑스타예요. 탑스타 음. 부부예요. 음. 원빈, 이나영 씨. 그런데. 음. 엄청 털털하네. 정말 이 생각하는 게 정말 이쁜 사람이야. 활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걸까요? 큰 욕심을 내질 않아. 그, 매, 또 작품이 또 들어오면은 하긴 하는데, 한 3년 정도 있으면 또 활동하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? 근데 지금 둘이는 놓고 이렇게 놓고 보면, 지금 이 삶이 너무 행복해. 지금 너무 행복하고, 마음도 너무 너그럽고, 너무 편안함을 갖고 있거든. 아 진짜 이쁘다. 이 부부가 정말 예쁜 부부다. 여자는 남자를 항상 바라보고 있거든. 존중감 뭐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이 둘이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말 있는 집 사람 맞나? 진짜 이거 탑스타 맞아? 할 정도로 정말 털털하고 정말 털털하면서 검소하게 그리고 살고 있는 거야. 이나영 씨가 이제 드라마를 할 수도 있거든요. 음. 그런 걸 하면은 그러면 예전의 명성만큼 잘 될까요? 나쁘지는 않은데 예전처럼 그렇게 명성은 많이 떨치지는 않지. 원비 씨는 지금 드라마, 뭐 영화 다 멈춘 상태예요. 음. 앞으로도... 해. 존재감이 사라질 때 되면 또 다시 나와. <웃음> 앞으로 이 부부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. 지금 봤을 때 크게 조심할 거는 없고 남자도 건강 건강도 잘 챙기고 있고 여자도 건강을 잘 챙기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은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지. 어 진짜 털털하다. 진짜 농촌에서 하는 남자 같아. 어미씨 아, 얼굴 보면 누가 봐도 잘생겼다. 아유 <웃음> 조각이지. 근데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.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. 정신을 들어가 보면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. 아유. 진짜 이뻐. 둘이는 연혼할 일도 없어.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돼.